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자의 종류들, 그 다음 원자를 가지고 화학 결합으로서 분자를 만든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럼 원자의 화학 결합을 이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우리가 유기물질이 무엇이냐?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다. 그러면 탄소를 포함하고 가장 간단한 유기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만 만들면 은그 다음 이렇게 더 추가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가장 간단한 유기물질이 만들어지느냐 이걸 이해를 합니다. 자 공유결합으로 공유결합으로 우선 원자번호와 원자량이라고 나온 여러분 교재의 내용에서 보시면 은자 원자가 고유한 원자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자번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은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숫자와 같고요 또 음의 전기를 띄고 있는 전자수와도 같아요 원자번호가 탄소 같으면 원자번호가 몇 번이냐 아, 여러분들 탄소의 원자번호는 6번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원소 주기율표에서 보시면 은 이렇게 탄소 카본 라지 C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자번호 6번이다. 그러면 전자 6개가 존재한다. 그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방이 있다. 그 방이 1에서 공 모양의 궤도의 방에 전자가 2개 이렇게 채워지고 그 다음 2에서 공모양 인데 1S보다는 크겠죠. 그런 공 모양의 s 궤도라는 데 전자가 두 개가 채워지고 그 다음 P 궤도라는 이 P 궤도라는 R형 모양의 궤도가 이렇게 X축, Y축, G축으로 세개 PX, PY, PZ 궤도가 있는데 거기에 전자가 두개 채워졌는 이런 형태의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다. 수소는 원자번호 1번입니다. 1S의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전자를 가지고, 전자도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최외각 전자라고 합니다. 자,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결합을 만들게요. 화학 결합을 만들게요. 자, 그 결합을 자, 만들어 나가는데, 자, 보시다시피,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자, 26페이지에 오세요. 자, 26페이지에 오시면, 은 탄소가 탄소가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6개의 전자가 1S, 1S의 전자 두 개. 그다음에 2S 궤도는 1S 궤도보다 에너지가 좀더 높아요. 그래서 2S 궤도의 전자 두 개. 2P 궤도에 이렇게 세개 궤도 중에 하나 하나 이렇게 두개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을 이루는 가장 간단한 유기물질이 CH4. 수소와 네, 수소 네 개와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이 물질입니다. 그럼 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래서 궤도는 안쪽 궤도예요. ES-EP 궤도에 있는 ES 궤도의 전자가 일단 하나 EP 궤도로 들떠서 역이 되었다. 영어로 excited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역이 들떠서 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루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ES 궤도와 EP 궤도 전자가요. 자, 저런 상태에서 결합을 이루는 게 아니고 자, 메탄 분자를 한번 보시면은 자,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탄소와 수소 4개 결합이 결합 길이도 똑같고 각도도 똑같아요. 109.5도고 동일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자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공유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자 수소의 ES의 전자 하나하고 수소의 전자 하나하고 결합이 자 여기에 결합 하나 여기 여기 여기 결합하면은 네개 결합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세 개의 결합은 EP궤도와 이루어진 결합은 동일해요 그런데 ES와 이루어진 결합은, 이 결합은 뭔가 하나가 달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르지가 않아 네개 똑같아 그러면 은 다시 말해서 ES궤도전자와 EP궤도전자 세 개가 새롭게 어떤 형태의 결합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혼성궤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ES와 EP세계궤도 SP3 혼성궤도를 이루어 가지고 이루어 가지고 새로운 궤도가 만들어졌다 자, 그걸 여러분들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 자, 페이지 29. 자, 29에 이렇게 ES 궤도 전자와 EP 궤도 전자 3개가 혼성화 그러는 혼성화를 이루어가지고 ES 궤도보다는 에너지가 높고 EP 궤도보다는 에너지가 낮은 이와 같은 SP3 혼성 궤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 것이 이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 수소 원자와 결합을 하면 은 CH4 정사면체 메탄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SP3 혼성이라는 혼성 궤도가 지금 설명이 됐고 그 다음, sp2 혼성이라는 혼성 궤도를 설명을 할게요. 자, sp2 혼성 궤도는, 자, 이와 같이, s 궤도와 p 궤도 3개가 아니고, p 궤도는 하나 남겨두고, p 궤도 2개와 혼성을 이루는 혼성 궤도가, 이 s p 2이 3개 궤도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는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이피 궤도는 여기에 아령 모양의 이 궤도가 보이죠. 이거는 혼성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sp2 혼성에 참여했는 하나 둘세개 궤도는 이와 같이 삼각형 120도 각도로 하나 둘세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sp3 혼성과 sp2 혼성 자 이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SP 혼성도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SP 혼성은 자, 이와 같이 P궤도가 혼성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바로 SP 혼성 궤도 두 개고 반응에, 그러니까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피계도가 하나,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이게 sp 혼성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sp3 혼성, sp2 혼성, sp 혼성을 구분을 해 주시면은, 자, 되겠다. 그리고 나서, 자, sp3 혼성으로 만들어졌는 ch4는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셨고, 그 다음 sp2 혼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 이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탄소.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중결합 우리가 만들었죠? 기억나세요? 이중결합입니다 자 보시면은 P궤도가 SP2 혼성이 하나 둘세개 삼각형으로 나와 있고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P궤도 R형 모양의 P궤도가 이렇게 두개 양쪽으로 측면으로 혼성을 이루고 있는 결합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것이, 이것이, 지금 보시면은 sp2, sp2, 게 이게 단일 결합, 시그마 결합이고요. 그 다음, 측면으로 나와 있는 이 결합이 p 궤도의 결합인 이와 같은 결합이 만들어졌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아까 보셨던 이중결합입니다. 자, 시그마 공유결합 하나, 그 다음에 파이 공유결합, 측면으로 파이 공유결합 하나, 이렇게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자. 자, 결합은, 자, 이중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단일 이중, 삼중결합을 만들었는데 이중결합은 하나는 시그마 공유결합 하나는 파이 공유결합 측면으로 되어 있는 파이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다 삼중결합은 하나는 시그마, 파이 결합 두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결합 세기는 단일 결합의 두 배, 세 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서는 삼중 결합이 결합이 가장 세고, 그 다음, 이중 단일 결합이다. 그다음 결합 길이는 길이도 달라집니다. 자, 단일 결합이 가장 결합이 길어요. 그 다음, 이중 삼중 결합으로 결합이 짧아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결론은, 자, 여기 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탄소, 탄소 사이를 한번 보세요. 자, 단일 결합이죠. 이건 혼성화, 하이브리디제이션에서 sp3 혼성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 겁니다. 그 다음, 이중결합이 나온다. 그럼 sp2 혼성입니다. 그 다음 삼중결합이 보인다 SP 혼성입니다 SP 혼성입니다 그 다음 밑에 지오메트리 구조가 보면 은 SP3 혼성은 테트라헤드랄 사면체 정사면체 구조예요 그 다음 이거는 삼각형 이건 리니어 직선 180도 자. 그다음 제일 아래쪽에 두그 아래쪽에 탄소 탄소 본드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결합입니다. 몰당 83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은 146. 그러니까 단일 결합 곱하기 2 하면은 166이 나와야 되는데 146kcal/mol밖에 안 되죠. 그 20kcal/mol이 더 약하다 이 얘기입니다. 삼중결합 200kcal/mol.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보시고 아, 단일 이중, 삼중결합이 있구나 유관으로 보면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금방 여러분들 구분이 구분됩니다. 그다음 이제 탄소, 수소는 끝났어요. 그다음 산소와 질소도 이제 결합에 참여합니다. 산소와 질소가 결합에 참여하는 것도 똑같아. sp3, sp2, sp 혼성 궤도가 단일 결합이면은 무조건 sp3 혼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중 결합 나왔다. 뭐로? sp2 혼성입니다. 삼중 결합 sp 혼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산소, 질소가 결합에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그 구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자, 이게 이 물질이 만들어진 걸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것이 CH3OH 메탄올이고요. 이건 CH2CO 이중결합되어 있는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포르말린 그러는 거 들어보셨죠? 그 물질입니다. 폼알데하이드.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보이죠? 그러면 그 이중결합은 이와 같이 sp2 혼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탄올 보시면 탄소, 산소 사이는 단일결합이죠. 그러니까 sp3 혼성입니다. 근데 보시면 산소에 보시니까 위아래에 점이 두 개가 찍혀져 있죠. 요 점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공유전자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있죠? 이,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은 유기물질 만드는 거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면은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2장에 넘어와서, 자, 이제 간단한 물질, 탄소와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가장 간단한 유기물질을 만들었습니다. CH4 메탄이었습니다. 자, 탄소하고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탄화수소를 우리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아까 보셨는 Cg4, 메탄입니다 그 다음 탄소 하나하나하나 늘어나가면 됩니다 프로판입니다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부탄가스 우리 많이 쓰죠 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탄소수가 늘어나면 만들어집니다 다 뭐로 만들어집니까? 공유 결합, 단일 결합, sp3 혼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포화 탄화수소 만들었어요. 그다음 여기 이중 결합 보입니다. 삼중 결합도 보여요. 그다음 제일 우측에 보니까 뭐 육각 고리 모양으로 되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벤젠이라고 이름을 붙여뒀습니다. 위에 아로마틱스 그랬어요. 여러분 아로마 아로마 들어보셨죠? 향기가 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나는 물질 쪽에 이 벤젠 링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벤젠 링인데 벤젠 링에 우리가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는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어디에 처음과 꺾이는 지점은 다 탄소수소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탄소수소를 다 기록을 한번 해보시는 걸 습관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탄소 하나 수소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탄소는 결합할 수 있는 손이 CH4 4개였잖아 맞죠? 그럼 네개니까 여러분들이 그려보신다면 벤젠을 육각고리에 이렇게 모양을 그렸다 이 말입니다 자 육각고리인데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어디에 여기 꺾이는 지점 처음, 마지막 지점 다 생략 가능하다. 그 다음 수소는 여기에 탄소 결합이 하나, 둘, 세개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생략되는 게 수소 하나 결합이 생략되어 있다. 그럼 다 기록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분자식은 C6H6, 벤젠입니다. 벤젠.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와 수소는 생략 가능하다. 다른 건 생략 안 됩니다. 생략 가능하다. 그럼 생략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 물질 보시면은 단일, 이중, 삼중 결합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쭉 이제 어떤 물질이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걸 외우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자, 이에 이. 분자식, 구조식, 이성질 현상 언더라인 하세요. 자 모든 물질은 분자식으로 설수 있다. 분자식으로. 그 분자식에는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원자가 어떤 종류의 원자가 몇개 원자가 화학 결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나타내줍니다. 자, 분자식으로 서라. 근데 문제는, 분자식으로 쓰니까 똑같아. 분자식은 같은데, 실제로 물질이, 같은 물질이 아니야. 달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 자기 이름, 자기 이외에 동명이인이 전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름 이외에 내 이름은 오직 전 세계에 나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그런 사람 찾기 힘들죠?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름은 같아. 그런데 사람은 달라. 동명이인이야. 자 이걸 우리가 얘기해서 자, 분자식은 같아. 근데 물질이 달라. 이걸 다르다. 이름을 이성질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성질체. 이성질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성질체를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분자식으로만은 안 된다. 다른 거더 추가를 해야 된다. 뭐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구조식을 써봅니다. 분자식으로는 구별 못해, 구별 안 돼요. 그럼 뭘 써볼까? 구조식으로 써보라. 구조식으로. 구조식으로 써도 나중에 구분, 구분하기 참 힘든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또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이성질 현상을 나타내는 다섯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이 형태가 골격이성질체. 그러니까 그 분자의, 분자식은 같지만은 그 구조식을 써보면 골격이 달라. 이걸 골격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42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이성질체라는 이성질체 49페이지에. 그 다음, 작용기이성질체 77페이지와 80페이지. 자, 이세 가지 형태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분이 됩니다. 쉽게 구분이 돼요. 자, 이걸 구조이성질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구조이성질체는 우리가, 어, 그러니까, 입체 3차원 공간이 아니고, 그냥 2차원 공간에 이렇게 흙판에 서보면은 2차원에서도 구조가 다른 게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이 2차원 흑판의 기록에서는 저것이 이성질체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자, 이런 걸 이제 3차원 입체상에서 봐야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입체, 이성질, 현상 입체 이성질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79페이지에 보시면은 기하 이성질, 그다음에 형태 이성질 언급이 되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자, 이성질체가 존재하니까 동명 이인과 같이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먹, 먹는 음식 속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질체가 요 맛도 다르고 완전히 물질이 달라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마주칠 거예요. 마주칠 때 그때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자. 그러면 형태이성질체 뭐 이렇게 여러 개 나옵니다. 나오니까 자, 우리가 육각 고리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이성질체입니다. 사이클로헥세인 그랜데. 이와 같이 보트 모양, 배 모양이고 이건 체어 의자 모양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이성질체도 존재한다. 자, 이게 나중에 보면은, 우리 포도당 고리 구조 만들고 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보트 폼, 체어 폼이 나올 거예요. 자, 그때, 아, 저 이성질체 이구나 정도만, 자,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고체, 액체, 기체 관계에 분자와 분자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어? 좀 유동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 녹는 점, 끓는 점및 분자 구조되어 있는 67페이지를 자 67페이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좋겠고 그러면 2장을 마치겠습니다 2장을 마칩니다 2장 여러분들 건너뛴 부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건너뛰었지만 이성질체 꼭 읽어보세요